두럼 똑같이 예를들어 a가 x1, y1, z 1 y 가 x2, y2, z라면 이 a의 거리는 루트에 x2-1, x1에 제곱 더하기 y2, y1에 제곱 더하기 z2, 빼기, z 1의 제곱 이렇게 하는게 되거든요 음. 어.. 내분점과외분점은 이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거를 에기로이거 빼기로, 이 거를 빼기로, 이 거를 빼기로, 이 거를 빼기이 거를 빼기로, 이 거를 기로이 거를 로이 거를 거를 로 거를 아, 이거 그 대칭으로 배칭, 배치해 하는면이 점에서 에이치백에 대어서 배치하면 얘 이거 넘어가잖아요. 네, 뭐. 그게그기 때문에 그에는 그대로 그 x 값표 그대로 있는데 y 값표가 마이너스가 되고, 그아에치백표에 네. 대해서 이대로 그 배치를 이동을 하면 네, 이렇게 이동 가는 형태가 그 뭐야? x 값표는 여기 그대로 a 인데 y좌표는 마이너스로 바뀌었고, 제대로 하도그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마이너스 되는 데 플러스 배치이고 플러스, 뭐, 계산 뭐, AX, BX, s 플러스 o s s process, process, p r 이 c e s s p 이 o c e s s process, process, p 고 o 그 e s s 문제를 c e s s p r o 만약에 그 뭐지 o c e s s p r o c e s 제곱 더, y 제곱 더 Z 제곱이 아니지,